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불 때에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에 있나니라 어느 날 밤에 조실문을 지키던 개가 무슨 인기척에 심이 짖는지라 한 제자 일어나서 개를 꾸짖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의 책임은 짖는 데에 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그 책임 이행하는 것을 막는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이 다 각각 책임이 있으며 사람 하나에도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각각 다 맡은 책임이 있나니. 상하와 귀촌을 막론하고 다그 책임만 이행한다면 이 세상은 질서가 서고 진보가 될 것이니라. 대정사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세상은 강과 약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나니라. 대종사 안빈낙도의 뜻을 설명하시기를,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 바 안분을 하라 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은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사무라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법문입니다